좋아, 재우고. 보자. 인생 역전 좀 해보자. 어, 얼마 딸수 있는데? 야, 카지노가 있으면 뭐하냐? 게임할 돈이 없는데. 도박이든 주식이든 투자든 부동산이건이잖아. 다돈 있는 사람들 하는 거야. 어? 난 돈이 없어서 게임을 못해. 그래? 어. 얼마 딸수 있는데? 아, 돈이 없다고. 그니까, 러 5천원으로 넣어가지고 500배가 되면 얼마야? 그럼 우리 5천원밖에 안 하는데, 그럼 100배가 돼도 인생 역전은 들렀네 안돼 주식이건 도박이건 부동산이건 있잖아 없는 놈들은 뭘 해도 안돼 장사도 있잖아 없으면 못하잖아 못해 어? 안 된다니까 이그 친구가 어.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응. 1 0가 올랐대 응, 응. <웃음> 얼마 벌았대 얼마? 얼마? 한주 사태 응. 한 주가 얼마야? 한 주가 만원만 원인가 만 2만 원이라니 하지마 하지 마. 어, 시드머이라 그래갖고 뭐 5천만원 1억씩 있어야지 뭐 해먹지 우리같이 뭐 천원짜리 딸락 한장 만원 뭐 2만원 1 0 0배오면 뭐하냐고 10만원인데 그럴 바에 배달 뛰어 열심히 살아 달로면 진작에 된다고 안돼 와야돼 어? 1억 아빠 뭐라고? 1억을 따오라고 1억? 어 1억 좋아야 저렇게 그 말도 안되는 행운을 노력하지도 않고 행운을 바라는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은 어? 아 아주 좋은 일이지 <웃음> 교육 잘한다 나쁜 일이야 주아야 좋아야 아빠가 한마디만 할게 그러니까 오락으로 생각하고 한두 게임은 괜찮은데 저기 앉아있으면 다 잃어 아빠 많이 잃어봤어 그리고 일단 아빠는 카지노에 갈 돈이 없다 뭐야? 오늘 밤에 쓸거 <웃음> 내가 이걸로 1억을 만들게 아. 여기가 뭐, 뭐야? 단풍이 어디있어 네? 단풍이 어디있어 좋아요? 여기 어디? 이거 산? 여기 산 산에 자꾸 안버다고 안 빨간색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저 썩었다고 아빠 정록색이야야 평생을 살면서 단풍놀이에 단풍자에 단풍이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몰라 아빠는 미안한데 나도 보고 싶다 진짜 단풍을 그러니까 저게 지금 빨간색이 있다는 거지 어 저기에 어딘가에 찍어줘봐 어디에 빨간색 거기만 계속 쳐다볼게 한번 자 여기 어디? 여기 저 산? 빨간색이고 여러분들은 붉은색이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딱 보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녹색은 보여 녹색도 보이고 누런 녹색 짙은 녹색 그냥 얼룩덜룩한 녹색으로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보면 보인다고 근데 저렇게 섞이면 뭐가 뭔지를 몰라 아... 강원랜드? 여행에 왔어요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에 왔습니다 아 물론 오늘 뭐 휴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일단 오랜만에 바람 좀 쐬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강원랜드에 온게한 4년 전에 제가 이제 4년 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어 수억 원을 날렸던 4년 전에 마지막 날리기 직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떨어질 줄 모르고 즐기러 왔던 곳이 바로 하이원 리조트의 가족과 마지막 여행이었고요. 이제 조금 뭐 살만해졌다고 라 하기에는 좀 건방져 보이겠지만 아 이제 좀 그래도 좀숨좀 좀 쉬면서 사는구나. 아 오랜만에 좀 기분전환 좀할겸옛 추억을 또 떠올리면서 진짜 오랜만에 여기 왔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강원랜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나만 변했어. 야, 4년 전에 주아야, 주아, 4년 전에 왔을 때 기억나 여기? 아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있잖아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돈을 쓰는 건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기억을 못해. 아무리 좋은데를 데려가고, 해외여행 갔던 것도 얘는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그러잖아 부모들이.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뭐 아이에게 뭐뭐 뭐 여행도 시켜주고 아이에게 좋은 기억 선사해주고 싶잖아요 다 크고 시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6살때, 5살때 기억나니까 그냥 엄마 욕심이야 왜? 4살, 3살에 가면 은 비행기가 공짜니까 해외엔 가잖아 내 애도 기억을 못해 봐봐 내도 기억을 못하잖아요 엄마 욕심이지 부질없는 짓이다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냐?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돈을 쓰면 뭐하냐고 적을 못하던데 카지노 카지노 기지 와방 크고 좋네 야 거실도 넓고 주방도 왜 이렇게 커? 아 넓은 걸로 했어 와. 좋네 여기 원래 오인 오인, 오인. 야저 산에도 지금 단풍이 보이냐 너는?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데. 와. 드론쇼 몇 시부터 시작이지? 9 시부터 시작인가? 야. 그것처럼 해놨다. 반딧불아. 어 반딧불이, 그지? 확실히 그냥 하이온이 돈이 많으니까 아주 카지노로 돈 많이 벌었어. 아돈 많이 쓴거 봐. 아이 그러니까 호텔은 카지노로 번 돈으로 아주 그냥. 불빛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이렇게. 환장하지? 와, 반장하지? 와이 많은 사람들이 드론쇼 보려고 나왔어요. 환장하지? 와우! 정각!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머릿속에서는 항상 생각을 했었지만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딸의 얼굴을 보고 하루 종일 웃는 와이프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참 못돼 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딸내미는 커가고 와이프도 늙어가고 하루하루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하루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하게 보내려고 한다 물론 열심히 살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내 옆에는 항상 아내와 딸이 있다는 거 그들과 즐겁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 그래야 한다는 거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즐거운 아주 소중한 여행이 아니었나 싶다 참고로 카지노에서 딴 돈도 달달하다